오늘은 치매방에 어떤 음식이 좋은지 말씀 나눠볼까 합니다 깨끗하고 건강한 음식이 심장질환과 뇌졸증 예방에 중요하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치매는 완치가 불가능한 불치병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말씀드린 운동과 오늘 말씀드릴 건강한 식습관으로 치매를 함께 예방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해 봅니다 우선 치매에 좋지 않은 음식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치매는 뇌의 피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 때더잘 생기기 때문에 동맥 경화를 일으키는 요인들을 보면 되겠습니다 불포화 지방이 많은 튀긴 음식, 버터, 치즈 그리고 동물성 기름이 많은 기름진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들은 일주일에 세번 이하로 줄이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빵 또단 음식, 예를 들어 아이스크림, 사탕, 과자, 쿠키, 케이크 같은 음식들도 3번 이하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치매 예방에 좋은 음식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음식들을 위주로 복용했더니 치매 발병률이 떨어진 큰 연구 결과가 2015년에 시카고 러시 대학병원에서 발표한 의학적으로 검증된 음식들입니다 흰쌀밥 대신에 여러 곡물과 콩이 많이 들어있는 잡곡밥을 매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고기로는 기름진 소고기 돼지고기 보다는 생선 특히 오메가3가 풍부한 기름진 생선 위주로 드시면 좋습니다 이런 생선들의 예로는 연어, 정어리, 고등어, 이면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매일 생선만 드실 수 없으니 기름기 적은 닭고기나 터키도 괜찮습니다 요리하실 때는 언제나 올리브유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미 잘 아시다시피 상추, 케일, 브로콜리 등 녹색 채소를 깨끗이 헹궈서 시원하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야채는 샐러드처럼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간식으로는 견과류가 좋고 과일 중에서는 특히 베리 종류, 예를 들어 딸기, 라즈베리, 블루베리 같은 베리가 뇌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오늘 말씀 나눈 식단은 인터넷에서 마인드 다이어트 MIND라고 찾으면 쉽게 다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